페어하고 지금 쉐입까지 잡아놨고요 밑에 있는 거스러미들이랑 한번 제거하면서 깨끗하게 베이스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는 제가 리페어링 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조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베이스는 이거 발라볼 건데요. 아이즈미의 네오 베이스 젤이고, 정도는 미드예요. 요정도 정도는 되게 발림성은 부드러운 편이고 흐르거나 하지는 딱않을 정도? 근데 이제 얘네들이 흐르지 않으려면 케어를 잘 해줘야겠죠? 제 손은 저희 샵에서 민채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제거랑 큐티클 제거해주셨고 제가 쉐입 잡봤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손톱이 원래부터 나기를 조금 얇게 나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발열감을 잘 느끼거든요 파츠 뗄 때에도 되게 아파 하고 좀 예민한 편인데 무난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 좋은 점또 있다 냄새가 그 꼬리꼬리 냄새가 안 나요 지젤리는 꼬리꼬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치즐리를 발에다 바르면 진짜 민망할 정도? 잘발라주었으면은 한번 큐어링을 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다 발라놨고요 반대손도 한번 바르고 오겠습니다 반대손까지 베이스 바르고 60초 큐어하고 왔어요 이제 저희 클렌저 사용해서 닦아준 다음에 마트 시작할게요. 이렇게 양손에다가 베이스젤은 다 발라놓고 시작을 하는게 좋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랄까 습관? 미경화제 다다닦아줬고요 지금 쉐입은 약간 포인티드, 그 스텔레토에 가까운 아몬드를 하려고 해봤어요. 스텔레토까지는 아닌 바로 그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 갑작스럽게 하는거라 뭘 할지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용하려고 꺼내놓은 젤들은 좀 많긴 하거든요. 여러가지를 꺼내놓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다 쓰긴 쓸지 일단은 뭔가 신상 위주로 그리고 봄 위주로 꺼내보긴 했거든요. 일단 딱 떠오르는? 떠오르는 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쓰려다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른 걸로 바꿀까? 쓸까? 고민이다. 아 그냥 해볼게요. 원콧 바르면 이 정도의 색감이고요. 원콧만 해줄게요. 너무 티가 안 나서 다른 걸 가져와봤어요. 이건 괜찮을까? 너무 튀네. 중간이 없는 느낌이지만 그래 그냥 한번 해볼게요. 발라서 그라데이션 브러쉬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지금 사용한 제품은 펄스 194번 이거는 펄스 봄신상이에요 그리고 크레이지 탑으로 글리터를 올려줄게요 크레이지 탑을 발라주고 이게 꼭 뿌리는 글리터로 나온 게 아니더라도 약간 입자가 작거나 고운 거면 은 충분히 발라도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잘 뿌려줄게요. 지금 뿌리고 있는 요 푸셔, 요스파츌마는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다행히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나와서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글리터를 털어주세요. 간단하게 마블이날까 싶어서 마블을 했습니다 괜찮은데? 카메라에는 잘안 잡히는데 약간 노란색이랑 연보라색이랑 했고요 노란색은 369번이고 연보라는 금방 쓴 370번이에요 뭔가 오늘따라 한 번에 마음에 딱 드는 게 없어가지고 이 중지를 떼버려야겠어요. 이게 뭔가 계속 저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글루를 적당량 짜주고 아고 이런 흘렸다. 음 벌써 이뻐요. 어느정도 모양 만들어주고 글루 드라이 뿌릴게요. 드네요. 아까 그건 어떻게 해야되나 망설여졌는데 얘는 예뻐서 괜찮을 것같아 이걸로 픽스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떨어진 애들을 오랜만에 그리고 두 번째에다가 글리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건 아이즈 미 스텔라비 큐어링 해줄게요. 음.. 크리스탈로만 할까 다른 색깔을 섞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크리스탈로만 하는게 이쁠 것 같아서 크리스텔 컬러로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위치 잡아서 바로, 바로 글로 붙였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올려보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블루 드라이 뿌려줍니다. 음. 역시, 저희 화려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다또 거짓말이었어요. 뭐 줄란 체인을 잘라서 스톤 윗부분을 조금 꾸며볼게요. 어, 사이즈가 딱 맞아서 그냥 이걸 써보겠습니다. 그치고 각큐 한번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큐어링 할게요. 여기 엄지에는 소지랑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 컬러 사용해서 마블을 조금 표현을 살짝만 해준 다음에 꾸며볼게요. 막브러쉬로 살살살살 경계를 풀어주세요. 요정도로 그냥 느낌만 내고 바로 그냥 큐어링 할게요. 스톤에 잘 올려주고 위치 확인한 다음에 글루드라이 뿌려줄게요. 이 왕관을 하나 달아줘 볼까 해요. 이 왕관은 캔디스톤 건데 사실 이게 그 쪼꼬미 손톱 분들을 위해서 나온 파츠인데 저는 이렇게 꾸미는 데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픽스젤에 담궜다가 빼서 위에 얹어주세요. 사이즈가 딱 좋네요. 귀여워. 큐어링 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아까 쓰고 싶다 했던 요거는, 조그맣게 그냥 하나 붙여야겠는데요? 아니다. 그냥 안 붙일게요. 아까 사실 쓰려, 이거는 이제 쓰려고 꺼내놓은 건데, 그냥 안 붙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즘 요런 요거 많이 했으니까. 패스하고, 오랜만에 이 쪼꼬미 크리스탈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예전에 자주 하던 여기 새끼손가락 각쪽에다가 써 붙이기 아직도 저희 샵에서는 엄청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주고. 이쯤 되니까 마블이 살짝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완성도가 그래도 올라갔을 테니까 글루드라이 칙칙 뿌려 마무리 해줄게요 자 이제 어트는 끝났고요 휴 이제 오버레이랑 마무리만 하고 끝네 오늘은 마무리를 둘 중에 하나로 할 건데 적절히 그냥 섞어서 써볼게요 딱히 의미는 없지만 두 번째 풀스톤부터 제가 원래 오늘 이거 셀프네일 찍을 때 10시까지 하고 집에 가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손 했어요 그래도 반대손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조금 빨리 하긴 하거든요 한 허다다닥 하면 30분? 이긴 한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샵 냉장고에 우유가 있길래 지금 그걸 먹었습니다. 이게 그냥 샵에서 일하면서 셀프네일 할 때에는 시간 날 때마다 한 손씩 한 손씩 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찍으면서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시간을 내야 되는데 또 샵도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아침 일찍 아니면 밤밖에 없어서 아침 일찍은 조금 쉽지 않으니까 괜찮게 발렸으면 은가 큐링 어 한번 해줄게요 옆에는 그냥 이걸로 해볼까요? 마음에 들면 큐어링 할게요. 네번째는 완성이니까 새끼손가락 해줄게요. 마음에 들면 큐어링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엄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소매가 빨간 옷을 입었더니 옷이 되게 시광이네요 계속 보이고 있어. 이런 파츠들은 이 사이사이를 잘 메꿔줘야 지 떨어지지 않아요. 깨끗하게 닦고 마무리해 줬습니다. 이제 저는 반대손을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짠! 반대 쪽 손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두 개는 그냥 뿌리는 글리터로 해버렸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얼른 집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할게요. 배가 고프군.